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대개 투자자입니다. 즉, 사업계획서는 설명하려는 대상자에 따라 작성 방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창업자는 다양한 버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창업구성원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역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사업에 있어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업계획서의 완성도에 따라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의 설득력이 낮은 경우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경험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로서는 설득력이 있고 완성도가 높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들이 사업계획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강의를 통해 예비창업자 입장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초 개념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사업계획서 집중 공략을 함께할 박명일 인사드립니다. 보통 창업자라면 누구나 남들에게 멋진 사업계획서를 선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포토샵 처리하듯이 사업계획서 또한 실제보다 좋게 보이고 싶어서 과장, 왜곡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사업계획서는 창업자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의 미래 청사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치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거울과 같은 것으로 이를 과장, 왜곡하게 되면 사업 또한 그본 모습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본 모습, 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업계획서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대개 투자자입니다 이분들은 현장에서 수많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프로들로 매의 눈과 같이 우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부풀린 내용들을 바로 찾아내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창업자와 창업 구성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사업계획서를 왜곡, 과장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가치라는 보물을 찾기 위한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사업 실행을 위한 필요한 기회, 자원, 구성원, 사업 전략들이 담겨있는 사업계획서는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시장과 고객에 대해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죠 절대로 창업자 개인의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사업은 사업계획서대로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시작이면서 제대로 작성된 사업계획서만 완성되면 사업의 절반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기관들이 경제성장률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2013년 한국경제원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국내 유수의 국책 민간기관들조차 단 하나의 수치인 경제성장률을 제대로 맞추고 있지 못합니다 앞서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핵심이지만 이와 동시에 미래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 실물 경제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시장 상황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서를 아무리 정확하게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이 시작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수시로 수정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빠르게 경로를 수정하는 것 이를 피벗이라고 하는데요. 사업계획서는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점,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유연하게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집중 공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업계획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 목표를 설명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문서로 정의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 목표와 수단을 통해 사업을 설명하는 정의입니다 두 번째, 사업의 방향 및 수행 능력 등을 외부에 제시하고 투자자를 설득하는 중요한 자료로 정의됩니다 이는 기업 IR 사업계획서에 대한 정의로 투자자를 설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사업 성공을 위해서 사업의 초점을 명확히 맞추어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사업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요약하는 것이 사업계획서라는 정의입니다. 네 번째, 돈벌수 있는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사업계획서는 가치 추구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계획서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고 이 모든 정의가 다 맞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계획서는 그 미래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한 상상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업계획서를 지원하거나 투자할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사업계획서의 정의가 다양하듯 대상자에 따라 목적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요소들, 예를 들면 경제성 분석, 엑시플랜 등을 강조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반면에 대출 심사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익 창출 요소와 이익금을 통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계획을 강조해야겠죠. 가맹점 모집을 위한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을 같은 경우에는 가맹중과 갖는 이익과 편리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할 테고요. 즉, 사업계획서는 설명하려는 대상자에 따라 작성 방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창업자는 다양한 버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목적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양식, 내용이 달라지는데 목적에 따른 작성 항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투자 유치용에는 반드시 투자 제안엑시 플랜 등을 작성해야 하지만 다른 용도의 사업계획서에는 필수 작성 항목이 아닙니다. 또한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사업계획서와 달리 내부 운영용 사업계획서에는 생산계획, 조직 및 인원계획 등이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럼 사업계획서 중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의 사업계획서 본문구조는 기본적으로 PSST, 즉 Problem, Solution, Scale Up, Team,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왜 개발을 생각하게 된 것인지, 개발 동기를 설명하고 목표 고객과 시장을 정의하고 개발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만이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하고 고객과 경쟁자 분석을 통해 창업자가 제안하는 해결책이 차별화된 전략이란 점을 설명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제안한 솔루션을 사업 기간 안에 어떻게 개발할지, 개발 이후 양산, 시장 진출 방안, 수익 모델 등의 계획을 제시하고 사업에 필요한 소요 자금과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 및 파트너를 어떻게 구성할지 팀빌딩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PSST 방식의 본문 구조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인식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예비 창업자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통해 고객이 얻게 되는 혜택을 설명하게 됩니다.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개발 추진 경과 창업 아이템 개발 목적, 창업 아이템의 목표 시장 분석과 같은 내용이 담길 수 있겠죠.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게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비 창업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어떻게 도출했는지 동기를 궁금해합니다. 창업은 매우 험난한 과정으로 여러 장애물로 인해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드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강한 동기입니다. 따라서 개발 동기에는 강한 영감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 정의, 창업 아이템으로 인해 고객들이 얻게 되는 혜택은 창업 아이템이 사업 기회로서 타당한지를 평가하는 요소가 됩니다. 목표 시장 분석의 경우 목표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사업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볼때 예비 창업자들이 목표 시장의 규모, 전망, 경쟁 상황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 분석을 작성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현 가능성 항목은 경쟁 기술과의 차별성을 기반으로 예비 창업자가 제안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과 일정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창업 아이템의 준비 상태와 협약 기간에 개발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개발 방안을 제시해야 하죠. 또한 개발 이후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기술 혹은 잠재 기술과 비교해서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예비 창업자 혹은 창업 구성원의 경험과 지식 등의 역량을 강조하여 창업 구성원만이 유일하게 해결 방안을 사업화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왜 우리 구성원만이 이 해결 방안으로 사업화를 할수 있는지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성장 전략은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전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창업 초기 시장 진입부터 향후 스케일업까지의 전략을 설명해야 합니다. 성장 전략 첫 번째 항목인 사업화 방안의 경우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초기 시장 진입에 필요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물론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수익성보다는 성장성, 확장성이 중요할 수 있겠죠 또한 창업 구성원에 창업 아이템 관련 마케팅 전문가가 있는 경우 목표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 일정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화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일정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전체 로드맵은 협약기간을 포함해서 사업화 전 주기에 대해서 수행해야 할 일들과 기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협약기간 내 목표 및 달성 방안은 특히 본 과제 기간 내 단기간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들과 기간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작성한 추진 일정은 사업화 과정에서 언제든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무리한 일정을 제시할 경우 설득력을 잃게 될수 있어 실현 가능성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창업 구성원 대부분은 예비 창업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창업 구성원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비 창업자의 신뢰와 설득력의 부족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창업 구성원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역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량은 크게 동업종 종사 경험과 창업 아이템 관련 기술 이해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예비 창업자에 대한 신뢰가 클 수밖에 없겠죠 만약 예비 창업자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창업 구성원의 역량이 뒷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업 경영은 대략적으로 개발, 생산, 마케팅, 경영지원이 주요 요소이므로 이를 담당할 구성원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사업화를 함께할 파트너 기업이 있다면 사업화 가능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트너 기업이 있다면 사업 계획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실무적인 팁 하나를 이야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인터넷에서 성공한 스타트업의 사업계획서를 검색해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유명 스타트업들의 사업계획서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성공했던 스타트업의 사업계획서를 벤치마킹해보시면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될 수 있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학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으로 예비창업자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업계획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